그럼 도부 선수하고 김재현 선수하고 차이는 뭐예요? <웃음> 김재현 선수는 못하고요. 도부 선수는 잘해 어... 일단 저번 시즌에 1, 2등 팀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대진 보고 걱정 엄청 많이 했는데 1패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초반 대진 잘푼거 같아서 앞으로 남은 경기들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같아좀그 2대0 승리는 예상했어요? 어... 자신은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좀 본인이 생각하는 팀 v p 을 뽑자면? 오늘은 조커 형이 잘한 것 같아요. 좀 게임이 힘들 때도 약간 말을 좀 많이 해주고 약간 팀한테 약간 팀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그런 걸 엄청 잘 잡아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세트 역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거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조커 형인 것 같아. 오, 좀 설명을 하자면 설명을 하자면요. 응. 어, 저희 그 팀에서 이제 별명이 도부선수랑 김재현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대회 때는 도부선수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인데 도부선수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서 그 그럼 도부선수하고 김재현 선수하고 차이는 뭐예 김재현 선수는 못하고요. 도부선수는 잘... 해 있겠잖아요. 네. 어, 어 저희가 1세트 때 일부러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시야석을 안 주는 플레이를 했거든요. 엘라칸이 파란 돈테이밍걸 보고 그랬... 그래서 랬그 이제 아 시야석이 안 나와서 그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2세트는 네. 소나를 했는데 초반에 대스를 다했잖아타워다 있네. 그때는 좀 어떤 콜이 있었어요? 어 그때 일단 미드가 엄청 위험한 줄 알고 미드에 정글러가 있는 줄 알고 이제 조커형이 궁으로 백업을 가주려고 했는데 엘리스가그 삼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고 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소나를 보면 지금 보면 초반에 데스를 죽음에는 좀 거의 기운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오늘 역전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좀 승기는 뭐였다고 네. 느껴요 어 오늘은 아무래도 그 미드에서 시비르가 타워에서 크레센도를 맞고 이제 잘리면서 개합 골드를 먹고 거기서부터 이제 게임이 조금씩 풀리고 바론에서 이제 바론을 먹을 때딱 굳혀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MVP가 좀 아쉽지 않았나요? <웃음> 어, 저는 좀 억울하긴 해요. 바텀에서 죽은 것도 살짝 그것 때문에 못 받은 것 같은데 살짝 그거 억울하게 죽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좀 현재 현 메타하고 팀하고 좀 어느 정도 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 솔직히 요새 되게 많이 헷갈려요. 저희가 이제 약간 운영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팀인데 요새 메타가 좀 싸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메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누가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저희도 너무 헷갈려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다음 이제 아프리카 네. 잡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이제 음, 어 요새 아프리카가 정말 정말 공격적으로 눈에 보이면은 거의 널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데 정말 좀 무서운데 저희가 한번 저희도 싸움 잘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받아치도록 하겠습니다.